안녕하세요 블랙형 입니다 이번 영상은 달라붙는 반 곱슬머리인데 그런 부분을 높은 상고로 자르는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몇 미리에 따라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고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오늘 손님은 여기 옆선 같은 경우 반 곱슬이세요 대신 크지만 이 밑에서는 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잘 잘라야지 어떤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좀 머리가 좀 망가지면서 땜빵이 날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자 3mm를 머리를 자를 거예요 밑에선 3mm 치고 윗선은 6mm 정도인데 거의 3mm 가깝게 올려 치는 상고로 칠거예요 그죠? 오늘 올렸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곱슬이 있고 곱슬이 있고 머리 자체가 이쪽이 많이 길러서 내려와요 여기보단 왜냐면 똑같은 길이긴 한데 밑에 숱이 없으니까 보통 머리가 어, 똑같이 자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오늘 자르겠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먼저 이런 머리는 위쪽이 많이 뭉쳐 있기 때문에 먼저 저는 0.8mm로 자르죠. 근데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은 2.0으로 해서 좀 어려우니까 위쪽을 그대로 한 번씩만 여기 쳐주세요. 이렇게 위를 쳐주세요. 먼저 맞춰줘야 돼요. 두께를 맞춰주고 라인을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그 다음에 어 탭을 어 저는 3mm네요. 그 전에 탭을 3mm로 3mm로 머리를 쳐주는 거예요. 자, 3mm로 머리를 쳐주는 거예요. 자, 3mm로 밀고 쭉 미세요. 딱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5mm인데 3mm 탭을 끼시고 5mm로 같이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2mm 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2mm랑 3mm에서 5mm가 되는 건데 이걸 잘 보시고. 어 조금 불안하지만 이렇게 좀 밀어 주시면 일단은 가이드 라인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라인을 딱 넣을 때 넣을 때 중요한 건 넣을 때이 윗살 같은 경우를 살짝 들어 주세요 여길 대시고 왜 여기 안쪽에 이쪽 그 위쪽 부분이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라운딩 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띄워서 같은 길이를 맞춰줘야 그라데이션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신 등살은, 빗살의 등은 대시고, 윗살의, 윗살은 뜨시고, 띄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치시면, 일단, 일자로 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3mm에서도 이런 라운, 이런 가이드라인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나온 분들 삐쭉삐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삐쭉삐쭉한 머리를 약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잘 잡아주시고 이 모든 게 거의 1분 안에 다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손님도 불편 안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초보분들은 한 30분을 하셔도 되고 20분을 하셔도 돼요. 그러시면 어쨌든 성공은 해야 되니까 몇번 성공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내거는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라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잘 서고 라인이 잘 서고 위쪽 라인의 층이 없어지죠. 너무 이렇게 바가지식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그거를 잘 잘라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저쪽 옆에는 똑같은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옆쪽 왼쪽에 왔습니다. 그 왼쪽에 오시면은 이쪽 똑같아요. 3mm 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불안하신 분들은 2mm 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5, 이거랑 3mm랑 2mm랑 합쳐서 5mm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올려주세요. 옆 라인에 숱이 없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약간 눕혀서 이렇게 이렇게 1 2 3 이겠죠 1 2 3 1 2 3 1 2 3 띄우는 방법이 1 2 3 이런 식으로 지금 귀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 어려운 분들은 2mm로 해셔서 똑같이 위쪽에 부분을 치시는 거예요. 위에 치고, 밑에 치고, 밑에 치고, 위에 치고, 밑에 치고, 위에 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시면 아주 잘 자를 수 있어요. 자, 위에, 아래, 위에. 자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이쪽은 튀어나왔네요 이쪽은 쏙 들어갔는데 이쪽은 튀어나왔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두상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위로 들면 안돼요 그럼 나중에 머리가 이게 일자로 가는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틀어져서 가요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안되고 이걸 들어서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쭉 올려주세요 자그 다음에 라인을 잡아주셔야죠. 쭉 귀바퀴 윗바퀴 라인도 약간 귀 위쪽 라인도 이렇게 좀잘 파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2mm를 잡고 라인별 정리를 들어가줘야죠. 잔머리가 조금씩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위에 라인하고 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죠. 자, 이렇게 치시면 라인 자체가 깔끔하게 이렇게 층이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위쪽에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다 정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층이라고 볼수 없고 정리할 겁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옆 라인 사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연결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요즘 그거 장안의 화재죠. 연결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3mm를 꼈어요. 3mm를 끼고 여기 0.8mm로 해서 자 위, 아래, 그리고 좀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자. 원래 저는 탭을 안 끼는데 우리 이제 초보분들은 탭을 끼셔야 안전하니까 예 탭을 끼셔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그리고 위에 높은 상고기 때문에 위쪽에 아래 위쪽 아래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서 올려서 해가지고 층을 골고루 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클리퍼로만 일단 옆에 라인 치는 법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시고 어, 간단하게, 가위가 아니라도, 아니더라도, 가위가 아니더라도, 약간 이렇게, 어, 클리프로만, 층을 골고루 낼수 있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한번 요거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살살 살짝 그탭 자체를 낀 상태에서, 이거를 돌려가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원래 보통, 이게 돌아가는 중에 탭을 계속 돌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서 있는 상태 이 클리퍼 자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돌리지 마시고 원래는 멈춰서 돌리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찬가지 해 주시면 되고 자,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시간 단축을 하시려면 이런 라인을 먼저 따세요 저쪽으로 가기 전에 한쪽 방향을 잘 끝내 놓고 또 가시면 얼추 또 손님이 보고 안심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끝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이 3mm를 낀 상태에서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치시고 자 3mm, 5mm, 2 m m 예요총 5mm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천천히, 1, 2, 3, 1, 2, 3, 1, 2, 3, 이렇게,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쳐서 약간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3mm로 해서 끝에를 살살 쳐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서 치시고. 빗이 빗이 곱게 서야 머리도 곱게 잘리는 거예요 빗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르면 푹 파여서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살짝 세워서 이렇게 좀 살려주셔야 돼요 자 머리 양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리를 일자성으로 치실 것 같으면 약간 이렇게 올려주는 높은 상고기 때문에 이 층의 어떤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위에를 자르면서 내려가면서 예, 가이드라인을 계속 맞춰주는 가 어떤 커트 기법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잘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 경지에 딱 다다라서 어떠한 머리가 와도 자를 수 있다 저 블랙형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냥 머리 자르는 거는 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자를 때 경지에 딱 다다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머리를 자르고 있어요. 거의 네 예, 거의 대부분 미용사 미용사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어느 순간에 달인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초보 미용사 분들은 특히나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안 되죠. 처음부터 안될 겁니다. 근데 점점 하시다 보면 예잘될 거예요. 그리고 잘안 되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 블랙형 계속 지속적으로 답글에 좀 답글 잘 달아서 댓글에 답글 잘 달아서 좀 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뒷머리 자, 뒷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mm 이거 딱 올리는 5mm 자, 이렇게 치셔서 위에까지 높은 상공니까 위쪽까지 끝까지 올려주세요. 자 위에서 위로 쭉쭉 올려주세요. 밑에 라인을 5mm로 맞추고 있어요. 옆에 라인은 3mm였다면 뒤쪽 라인은 어, 5mm로 해주세요. 이 부분이 살 부분이 너무 튀어나온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이 3mm로 잘랐을 경우에는 되게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하얘진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어, 하얗게 될 수도 있으니까 5mm 정도로 정확하게 5mm라고 생각하고 자르셔야 돼요 저 밑에 옆에 라인들은 어, 3mm를 잘라도 되는데 이쪽에 뒷라인은 초보 미용사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mm 정도로 잡아 놓고 이렇게 3mm랑 2mm랑 같이 합쳐서 5mm, 5mm 정도 돼서 꼭 자르셔야 돼요. 이거는 머리 쪽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윗 라인에 이 부분을 층 없이 살짝 이렇게 툭 올리는 요즘 많이 유행하죠. 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거 높은 상고. 예. 자, 위에 잘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 나와 있는 거 있죠? 보여드릴까요? 봐봐, 이렇게 봐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위에를 정리를 해놨으면 이제 밑에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위에 잘랐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잘라주세요. 위에 자르고 밑에 잘라주세요. 자, 오늘 클리퍼로만 이 클리퍼 클리, 클리퍼, 클리퍼로만 머리를 잘라드리는 어떤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네요. 이렇게.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위에 갔으면 아래도 한번 가요. 위에 갔으면 아래도 가고. 위에 갔으면 아래도 가고. 네. 근데 얼추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쉽게 느껴지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가면 아래도 간다. 위에를 가면 아래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를 좀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죠. 네, 지금 요거 이제 설명하면서 잘라서 그렇지 지금 한 5분 정도 걸려야 될 건데 한 7분 걸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옆선 같은 경우 잘 확인하시고, 옆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옆가위로 머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단단단단단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천천히 하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옆머리 튀어나왔나 안 튀어나왔나 확인하시면서 머리를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옆 라인하고 뒷머리 라인은 정확하게 다 끝났고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윗 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손님들이 어떻게 이 손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잘 하셔야 머리 상태에서 어떻게 자를 건지 분명히 알수 있고 알수 있을 때 가위를 잡고 머리를 잘라 주셔야 됩니다. 머리 자르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머리를 잡고 자를 건지 어떤 식으로 나와야지 이 손님이 좋아할 건지 정확하게 알고서 머리 잘라 주셔야 어, 다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자르고 안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은 어 미용사 분들의 어떤 초보 미용사 분들이 이제 잘못 자르게 되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안 보이시는 거한번 보면 두 번째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그 손님이 원하는 대로 좀 잘라주시는 그 방법을 택하는 거는 잘 들어주세요. 손님 말도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손님이 어떤 식으로 자를 건지. 그 이분은 여기 막 키워나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자를 건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나서 머리 자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이죠. 귀 담아, 귀 담아 들어주세요. 맞지? 네. 음. 똑같이 이렇게 자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머리 약간 V라인으로 칠 거지? 네. 이 부분은 좀 약간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머리가 그래도 제가 잘 잘랐어도 잘안 잘린 곳이 있으면 한 번씩 체크해 주는 것도 일이죠 지금 뭐 100% 제가 가르쳐 주면서 자르긴 하지만 100% 다잘 잘랐다고 볼순 없죠 그렇지만 어,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된다라는 걸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은 분명 머리 감고 나면요 맨날 여기 잘라 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네. 어, 그래서 내가 미리 선수 치고 자르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자르는 게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도 이분한테는 되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귀 라인에 안 자를 거예요, 아마. 앞머리는, V라인? 네. 조금씩만 정리하자. 네. 응.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곱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머리를 들어서 자른다 그러면 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마 나중에는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앞머리는 들어치지 말고 위쪽에 라인은 수술 약간 정리하냐고 제가 들어 쳤고요 들어서 쳤고요 그 다음에 옆머리 앞머리 같은 경우는 삐죽삐죽한 것만 좀 정리를 해주고 어 사람마다 다 특이한 점이 다 있는데 우리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손을, 어, 손으로 잡아가지고 자기 손에 안 맞으면 싫다.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어, 빛과 빛의 어떤 그거를 해봤자 사실은 다시 잘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웃음> 지금 저한테 10년 동안 머리를 자르고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삐져나오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형태 의 파악을 잘 하셔서, <웃음> 자르셔야, 우리 미용사들이 두번을안 자르죠. 두번 자르면은 삭발 해야죠. 맞아요? <웃음> 네, 맞아요. 어. 근데 내가 삭발을 한몇번 시켰지? 여러 번 했죠, 수도 어. 없이.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삭발을. 우리 여기 친구는. 10년 동안 삭발 한, 한열번은 했을 거예요. <웃음> 예. 제가 자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웃음> 착발을 열 번을 했어도 저희 집잘 잘 찾아오는 아주 뿌야입이죠뿌야입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 네. 오케이? 네. 어 요즘에 코로나19로 자꾸 제가 마스크 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쑥스럽네요 그리고 뭐 솔직히 제 얼굴 나가면 조회수안 나와 <웃음> 어? <웃음> 내가, 아니, 내 얼굴 나갈 때마다 조회수 안 나와서, 나 이제 안 올릴 거예요, 얼굴. 사실은. 예, 그냥, 제 목소리 듣고, 우리 공부나 하죠. 내가 봤을 때,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런 방송맨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뭐, 광곡히 뭐, 부탁을 하면 내가 나갈 수 있지만, <웃음> 방송인은 아닌 것 같아. 역시 잘생긴 사람들이 방송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 난 내가 나오면 조회수가 없어. 음. 근데 가르쳐주는 동생이 나오면 네. 응, 조회수가 괜찮아. 음. 의문이고요. 아, 의문이지? 네. 아, 나는 알것 같아. 그래서 <웃음> 여러분은 일단 해주셔야 될건 저는 영상을 계속 올릴게요. 멋있게. 자르는 그 영상 내가 계속 올려서 되게 좀 자르면서 잘 자르는 방법과 이런 부분 팁을 잘 알려드릴 건데 어 우리 구독자 분들은 제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세요 저도 이거 정말 27년 28년 하는 어떤 노하우에 제 빛을 진짜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영상들인데 너무 한 10분짜리를 한 6분 봐주고 4분 봐주고 하는 분들 계시는 것같아 그러지 마세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저저 저 나름대로 블랙형, 되게 열심히 오랫동안 가해질 하는 사람입니다. 잘 지켜봐주시고, 끝까지 봐주라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알수 있을 때까지는 잘 봐주세요. 조회수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 잘 도와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끝났습니다. 네. 일단 보시고, <웃음> 자이층 라인하고 일단 잘 잘렸죠 그리고 앞머리 라인은 제 입장에서는 브이라인 잘 나왔는데 뭐 이거 이 사람이 원할 때까지 자를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하여튼 요걸로 마무리 짓고요어 숱은 안 쳤습니다 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숱쳐 달라고 하실 거예요 맞죠 아마도 아, 머리 감고 네. 머리수숱 치고 어 그리고 보시죠. 이따가 내가 마무리된 사진은 찍어줄게요. <웃음> 원하는 거니까. 화이팅? 네. 화이팅. 어. 감사합니다. 블랙 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웃음>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꾸욱. <웃음>